고화질 이미지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 주세요라고 질문하셨네요. 고화질 이미지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제가 몇 가지 좀 알려 드릴게요. 요거는 또 자신 있게 또 알려 줄수 있죠. 고화질 이미지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 쓰실 때 저작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문제 없는 사이트들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 중에 하나,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지금 현재 88만 장이나 있네요.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 트래블. 지금 제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트래블 치면은 여행에 관련한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이런 고화질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픽사베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사이트 픽점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점보. 픽점보라고 픽점보 하는 이 사이트도 무료 이미지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훨씬 더 조금 더 느낌 있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이런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저는 이제 광고를 안볼수 안 있게끔 해놔서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프리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cc0포토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료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에 자연 풍경 사람 인물 소품 사물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사람 인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한국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런 것들. 보이시죠? 요런 거. 자, 이분,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 사진작가 분이세요. 어, 사진작가 분이 운영하는 분이 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진, 요런 사이트. CC 제로 포토라고 하는 이 사이트 이세 가지 사이트에서 이제 좀더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언스플래 h 이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무료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언스플래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어 그냥 딱 여행에 관련한 이미지만 있는 것 같아요 여, 이거 아바타인줄 알았어 오야 이거 너무 멋있다 여행에 관련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야 이런 데는 도대체 어디지? 야,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자 이렇게 어, 무료 이미지 사이트 한네가지 정도를 알려드려봤습니다